마이너스 영의 f, 이쪽 파이 마이너스 f, 영 f, 그다대의 f, 잠깐 조금. f0하고 f2 파이 는다르다 음. 네. 그리고 이 알파가 u 2 파이에 음? 존재 한다. 그리고 이2 음. 파이 f 2 파이 1 f 0은 0보다 음. 크므로 아시 음. 프라임 알파가 아, 응. 0인 것도 0등의 루키파이 안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게 되는 거지 오케이.